이영면. 러브럭스. 죄수 번호 17번. 나는 이영면이다. 오늘 밤 여기서 내 동료들과 탈출할 거야. 미오. 오늘 똑 어? 하는 건 알고 있겠지. 알고 있지. 음. 좋아. <목소리> 신이 들어오자마자 그게뭐 하는 짓인가? 죽고 쫓아다닐 거니까 맘먹고 그 손방망이 같은 주먹으로 어떻게 뿌수고 탈출하게? 아기, 아기, 아기. 어쨌든 우리 죄 모기 좀큰 덕에 우리가 20년, 30년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렇지? 미호. 우흡. 그렇지, 그렇지. 너는 도대체 죄명이 뭐길래 그렇게 여기서 50년 동안 썩어야 되는 거야? 너 유당 불렛증이라고 들어봤어? 그게 뭔데? 아. 그러면 그럼 무슨 죄지? 요르루 나는 곧 있을 크리스마스를 대비해 남자친구를 훔치다 잡혀왔지 <웃음> 아 남자친구 납치를 하려고 했구나 니 <웃음> 네 얼굴에 <웃음> 납치하면 좀 그렇지 <웃음> 나내 죄명은 요즘 조회수가 잘 안나와 조회수가 <웃음> 잘 안나오는 그래? 죄야 죽어라! <웃음> 죽어라 이녀맨!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조회수가 안나와서 조용히들의 특히는 백만 유튜버인데 조회수 3만밖에 안 나온 녀석. 너 말이. 아 정말 심각하구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좀 조용히 하고 있어. 좀 이따 식사시간이니까 그때 나오도록 해. 어... 여해 나요. 오늘 밥 먹을 시간이다. 밥 먹으러야 너희 같은 사회 쓰레기들한테 줄건 없지만 맛있게 스테이크와 빵을 준비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윤가 보다. 아! 계동완 음! 어? 음! 선생님! 계동완 음! 선생님. 음! 선생님! 아, 제가 유당불내증이 있는데 여기 <웃음> 그게 있는 우유에! 그게, 그게 뭔데? 배가 너무 아파! 요 그냥 먹어! 소장실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되나요? 뭐고... 자밥 먹었으면 운동 시간이다. 따라나와.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맥지가 좋네. 아 근데 야, 여기 너무 추워서 그런데 오늘은 안 하면 안 될까요? 겨울이어서. 아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눈물이 나. 네가 아픈 건 싫으니까. 어. <웃음> 네가 아픈 건 싫으니까. 아이 죄스번호 17번. 즉시 올라온다. 네 알겠습니다. 야, 요르르는 타록한 거야? 나 근데 죄수복을 안 입었어. 나 죄수인 거 모른 쟤네. 아, 그렇구나. 어 험. 안녕하세요. 어? 민간인입니다. 오늘 면회가 왔었어요. 어, 어, 면회 오셨나 봐요. 음. 아, 면회 오셨나봐요. 네. 아, 니 누구 면회를 오셨죠? 어, 음.. 그.. 음, 요르르라고 있었습니다. 어, 음, 이만 집에 그렇군요.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근데 죄송한데 나가는 길이 어디죠? 저 면회 어, 왔다. 아, 잘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휴 여기 처음 오셨나보네 어, 네. 아네아그 요루루랑은 어... 무슨 사이로 그.. 어... 왜? 면회를 오셨죠? 네, 감옥 동기예요아 음... 감옥에 계셨구나 어디 그.. 가, 감옥에 있다 오셨어요? 제가 광진교도소는 감... 어... 가봤는데 말이죠 <웃음> <웃음> 아이 잠깐! 재수 번는1 7에아 들켰다! 광진교도소에서 봤었지 <웃음> 들켰다 <웃음> <웃음> 저도 합니다 그나저나 자네가 면회 왔다던 요루루는 어디있는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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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총을 잘 쓰는.. 아악!! 어! 됐다!!! <웃음> 카드키 갖고 와 카드키! 나가야 돼! 나 카드키 있어! 치트치트치트.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어? 올라가. 빨리 경청오기 빨리! 경청오기 빨리! 이쪽을 열어야 돼! 미야군 아무래도 우리 진심으로 해야, 해야 될것 같군요. 진신모드다진신모드하지마 이쪽 이쪽 어디.. 어디 털까? 일단.. 우리 아지트로 돌아가는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미행이 붙었어 여기 아니야? 근데? 여기 밑에 여기 아닌가아 여기 못들어가는 길이야 못들어가는 길이야 미사일 발사 아, 들어갈 수 있는 길인가? 아, 못들어가는 길이야 경찰이 왔다고 이 녀석들이 입구를 못 찾고 있어 바보 녀석들이 고 빨리 쏴서 추락시키야 여기다 여기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미사일 받아라 아 여기 밑에다 여기 밑에다 내려 아! 야, 이쪽이야 우리 키즈가. 쟤네 여기 못들어오잖아 그치? 지못 들어와, 못 들어와. 못들어니다니 총을 쏠수 있다, 가 여기서. 여 어? 죽어기 어? 괜찮아? 내가... 괜찮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서서 여기서. 여기 좋았어 마피아 복장을 입었더니 조금 자신감이 오르는 걸으저 앞에 있다 앞에 경찰에 있다 유루루다 유루루 유루루 유루루 나너기거 뭐해 아나나 경치 근데, 구경하러 가 옥상 가면 안될거 같은데 정치 구경 20년 <웃음> 정말안 된다 했잖아 아, 일단 잡자 일단 경찰 보면 잡자 총 들어 유루루 총 들어 나총 없어 찾잡았다야 총들아 싸워야 자 먼저 먼저 싸워야 돼 먼저 싸워야 돼. 어... <웃음> 김녀 잡아! 너네 잡아버릴 거. 안 돼! 옥상에 뭔가 있어. 어! 김녀 잡았어. 김녀 잡았어. 한명또 아? 있다. 경찰 한명또 있어. 어디지? 옥상, 옥상. 보석상 옥상. 그러면 우리는 보석상을 털이자 그냥 이 시간에. 좋은 생각이야. 오. 이거 선발분안 돼. 이거 아닌가? 올라가는. 누군가 나를 쓰고 있어. 그거 다 훔치는 거 보, 아닌가? 와, 그냥. 아, 거다훔치는거 맞을걸?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이 왜왜왜어 r e so. d o n 똥 know 르 o t h i n g You're a man. I'm not a bossy. I'm not a bossy. I'm not a bossy. I'm not a bossy. I'm not a b 잡혔어. 나 I'm 이 녀석들 하산 위에 출구 입구가 있구만 <웃음> 들어간다 어? 음 못들어와 응 그렇지. 들어갈 수 있어? 음 못들어와 우리 기지는 못 들어올걸? 응 들어갈 수 있어? 음, 들어갈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봐 들어와봐 뭐. 들어와봐 들어와봐? 못들어오지? 야 우리 뭐 나가자 어, 우리가, 나, 우리가 먼저 나가자 그냥 음. 어 중앙 잘봐 거기 그 안에 있는 중앙 잘봐 그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음? 나 경찰 경력 20년 화산 안으로 들어왔지요. 안 되니 야 경찰들이 경찰들이 정말 멍청하군. <웃음> 경찰들이 멍청하구만. 털자, 털자. 우리 간단하게 도넛 치자 도넛으로 가지. 도넛? 도넛으로 가지. 도넛이면 너무 지 않을까? 아 괜찮아 괜찮아. 저기 녀석들은 자동차가 보인다! 전발 열두시! 쏘아! 쏘라 리액허! 나아 경찰 경력 20년! 어. 자, 저 잔어. 녀석들 물에 빠졌구만 기래 멍청한 녀석들 우리 차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왜 그렇게 잘 움직이냐? 나 경찰 경력 20년! 착륙했냐! 거두! 냐! 찌릿찌릿 태잖 봐. 야겼어캭안 돼! 찌릿찌릿 태져라. 안 돼. 가자 <웃음> <웃음> 가 음, 갈까? 어? 라갈수 있어. 안, 버리... 안 돼. 날 하죠? 버리, 날 버리지 마. 리버렸나 <웃음> 봐. 죽� 되겠다. 아! 야, 앗 쯔아! 아아! 리아콘 나만 너무 많이 맞았다네! 빨리 마을로 가 왜? 어! 뭐가 됐든 도시로 가! 그냥 일단! 아! 간다! 간다! 아! <웃음> <간다. 웃음> 아 이거 이거 제가 한번 처리하고 가야될 것같아 내려봐 내려봐 내려봐 이아이 아, 녀석들이 내렸다! 도망가도록 하겠어! 아니 핑크머리가 보석상을 털고 있잖아! 마스뭐 이미 털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그러면은 은혜로 가자. 길로 따라와. 나 경찰 경력 20년. 공중 낙하! 야갑다이 녀석 아 너라도 잡아가! 너 잡아! 아! 아! 길로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득, 서 가득, 오케이 바로 앞에 야, 그만하아. 야, 뭐야? 야, 저 경찰서 앞이잖아 봐. 저 경찰서 앞이야, 저거. <웃음> 어. 들이 계속 처럼 아, 아, 경찰서 앞인 거아저기나 경찰 력2 0년이거안 돼. 미오! 오셨다 잡혔어? 아직! 이대로 죽일게! 죽일게! 아니야 빨리 은행으로 와나 은행 터는 중이야! 나피이 없야되는데 어 죽었어! 은행으로 가자. 응. 은행으로 간다 있어, 은행이 털리고 있다고 하는구 은행 근처에 경찰들이 된다. 몰려오는 그치. 소리가 들려? 리아쿤 우리 밑에서 뭔일 일어나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지? 야, 로드러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변죽야나 돈을 털어야 해! 조심해, 이 함정은 우리도 아프니까 말이야. <웃음> 어, 돈이다. 다 챙겨, 다 챙겨. 어, 급하게요. 어, 돈다 챙겨, 다 챙겨. 가방 안에 가득 채울 거야. 가방 안에 가득 채우고. 아, 어? 뭐라? 어? 뭐지? 어나 봤어. <웃음> 아 <웃음> 뭐야 보그야 보그 보그라고. 아야. 어어 말로해. 말로 하겠니 너 같은 말로 하겠어? 말로 하겠어? 말로 하겠냐고. 오, 오, 오, 오. <웃음> 너무 무례했다 너. 조금 너 말로 하겠나 <웃음> 말로 하겠니? 나 말로 하겠냐고. 어? 어디까지 올라갈 셈이야? <웃음> 절대 안 잡혀. 어? 아!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절대 잡혀. <웃음> <웃음> 이 바보들아 감옥에서 뭐해? 말 나와. 너도 감옥 갔데 직접 물어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 바보들아 털어 털어라고. <웃음> 뭐래? 넌 욕심 부리이뭐 <웃음> <웃음> 털어 털어야 될 아니야. 어. <웃음> 벌써. 벌써 40, 50분째야! 진짜 <웃음> <웃음> 요르르 나갔어! 어, 근데 요르르 님 벌써 마을 한번 털었던데? 다 털었어? 당연하지, 우리 잡고 있을 때다 털었던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